아, 숨겨진 문 열쇠. 예! 아아 바깥 공기. 오, 좋습니다. 아 예! 좋아요. 네. 우. 아, 하늘. 여기로부터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타쿠노를 데워, 데워온 게 아니고. <웃음> 데려오자. 타쿠노를 데려오자. 네, 안 됩니다. 정말이야, 히로시균. <웃음> 이새이잘 지었네요. 타쿠노가 동료가 되었다. 어... 뭔가를, 아, 저사나리는 네, 먹었네요. <웃음> 아하 아, 론을 아니. 와! 오.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예 좋아 하시죠? 줘 네. 네. 가도 될까요? 아2 0세요아피볼까요 아, 야아아아아 <웃음> 아, 나오세요 네음 아, 선택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오. 네, 어, 여기는, 어! 오 여기는 오어 그 색은 뭘까요? 6개 뭔가아 아 모르겠네 엇 어, 구멍 안이 어두워서 잘 안보여 위험하면 내려가보는게 긁것같기본데네아 네. 아이템 어, 꺼내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템 꺼내면 그거 아, 네, 잘못 눌렀어아 그, 그래요? 아 그래. 설마 또 세이브를 하시나 했죠? 아니요 음... 한 것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한게 없잖아요 뭐라고 세이브를 하셔 했죠? 아하 아책장이네요 아, 안타깝게도 옷장은 아닙니다 오! 아! <웃음> 아우니를 마중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네. <웃음> 어 네. 식단성 세이브가 빛을 보내요. 그러게요. 어. 이렇게 뚫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는 아우니가 호산하죠? <웃음> 이렇게요. 아우니가 그런... 오! 자이 저 아오니 산책하자! 오늘은 비가 와 아오니! 네, 어, 어쨌든 산책을 시키고! 네! 음... 아오니는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저기 뭐가 있나봐요. 그렇군요. 아오니가 있는 곳에는 보통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그죠 근데 가뿐하면 요 아하. 뭔가 조각... 아 그쵸! 그걸 넣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떨어졌어. 오호호호. 6666 주사위군요사위군요 네. 추사위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데 저 의자를 밀어볼까요? 네. 어? 안 밀리네요. 아 네. 옆, 옆으로 네. 나가보는 수 밖에 없네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도 없고 눈을 땄다. 음아 여기군요. 네, 네. 올라가볼까요? 아저 여기서 아까 떨어졌었죠. 아래로. 그리고 밑으로 가서 없습니다 담겨있고요. 아하! 무서운데? <웃음> 어 진심 같았어요. 아아니 아니에요, 네. 그쵸, 이게 무서울 리가 없죠. 아 저기 맨 오른쪽에 뭔가 이상하죠? 그쵸, 이상하죠? 뭔가 거기만 나소가숨겨있었습니다 접수? 그쵸? 역시나. 최강이 접수네. 역시나. 역시나. 예, 맞습니다. 아, 저기 반짝거리는것 거... 있습니다. 열쇠아 네, 그렇군요. 아... 어! 맞더라. 그거 왔네 네, 들어갈까요? 네. 들이마시고 내시고 오... 나갔네요. 네. 오! 우와! 오! 낙소를, 대단한데요? 낙서를 잔때 해놓고 갔네요. 그 사이에. 주사 일어나. 나눠... 다 아! 아까 주상이 거기군요. 음... 오? 그쵸! 아 아까 그 주사위에 있는 그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여기 하나였고요. 네. 이 끝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쪽이서 네. 이거 하나, 하나 이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아 위아래 위아래 어... 아래 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었을까요? 아, 아, 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 문이 아, 아, 하나 있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요 이런 굉장히 지금 아까 그 건물에서 지금 나와서 다른 건물로 들어왔는데도 아 의자 네. 6번 의자 뒤에 막대가 있다는 제보이있니다 그것을 갖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의자 뒤에 막대가 있다. 아 뭐가 있긴 하네요. 아, 아 그러게요. 반짝거리지 않아서 네. 저희가 지나쳤거요 우와! 네. 아, 아 네. 저장을 했더라면. 죄송합니다. 아, 아 저희 저장 안 했나요? 세이브안 했나요? 아니, 안 했었을까요? 했죠, 했죠. 저희가 세브을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 대를얻었고요 얻고... 아우니도 찾기 힘들겠죠. 그렇죠, 아우니가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음... 어이구, 세 세이브 아이브 하셨군요 그럼 대충 하셨을 것 같아요 오우 아 로프가 있네요 아줄 사다리 그럼 다시 거기로 가면 되는 거토테이한번다쳐 볼까요? 토테들 있지 않을까요? 터지는 게 된다면 뭐 침대를 위어 온다거나 오아문냥 아, 문양. 무냥이네요 오우 아, 서부터아 삼각형 삼오 304오3045 3045 오. 304. 오. 뭔가 이런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네네 같아요. 느낌상 느낌상 네네 3045오 s a 오 어두운 g 이군요오 넓은데 g s s a m b o n 아, 촛불, 촛불, 촛불, 촛불입니다. 네. b o n g s s a 네 b o n g 담있어요 어? 담겨있나요? 막대로 또... 아... 아... 모르겠네요. 될것 같은데요? 막대로 될까요? 네. 막대... 와우... 이번 거 찍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오... 네. 거기 밑으로 가볼게요. 잠겨있고요 아, 이 열쇠가 아니군요. 어, 아... 아니군요. 무서워요 아, 그런가요? 카직, 아, 카직, 아, 카직, 아, 그렇군 카직, 카직, 카직, 카직, 카 네. 어! 초! 초!를 붙일 수 있게 되었군요! 네! 네. 후. <웃음> 어 되게 속간성세이브 네! 어? 아! 여기도! 뭐가 있네요? 어? 아. 가져갈 수 있군요! 가져갈 수 있군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아 네. 그쵸? 떼어간 거네요! 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어 어. 어? 어! 잠겼군요! 다시... 굽아야 되나? 저 그림 조각이 뭔가 문을 열고 닫는 어... 그런 건가보네요 아하, g 아하 o go, go, go, go, go, go, go, 새로운 곳. 오호. go, go, go, g 요 열리지 않습니다. 아까 안열린다고 했긴 했었어요 선생님 사용했다! 아하! 어? 어아 이거 들었잖아 그래, 그래. 그렇군요 저기 점땡땡땡땡이 있어요 점 땡땡땡! 어! 깨기도오 깨졌, 아.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러지말이 오호호! 아! 야옹이구요! 저기! 오오! 오오! 어, 되게 야, 와우, 아우니, 와, <목소리> 모양이 엄청나요, 저아오니 진짜로 봐만. 약간 어머니 같은 어 사랑니 같은 느낌이어 아 아. 아. 아. 약간 사랑니 같이 생긴 아오니군요 아. 여기가 어디죠? <웃음> 어, <웃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별채로 왔고 저희가 도서실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도서실에서. 쨍그라 한 대까지 진행을 아, 했고요 네 없네. 엔딩을 오늘 볼수 있을까요? 오늘 엔딩을 볼래요? 네 30분 남은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어. 아 오케이 하고 네. 고장이 안 됐나? 고장을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됐다 됐어요 그리고 어금니 어금니 나사랑니 어금니 치아 친구 건치 친구 음 <웃음> 음, 네 거기 빠졌을지도 모르죠 음. 네. 어, 아.. 아! 십자드라이버! 합격! 십자드라이버 그아 그렇죠? 그쵸 십자드라이버로 그렇죠, 그렇죠. 십자 오훋! 그리고? 아 여기.. 아! 의자 아! 아까 그리고 보거아 기억하시나요? 아아아아아아 <웃음> 3045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 맞나요? 아 역시나 와 지하실 열쇠를 얻었다. 자, 아, 여기서 이렇는줄 네. 사다리를 달고요. 달고. 어, 달았습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아 그렇죠 그럼 부각을 조각을 떼서올수 있겠군요. 아하 오호 되었습니다. 내 네, 문으로는 못 나가지만 저희에겐 줄 사다리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이고 나속 터져 죽는다 내게 <웃음> 네. <웃음> 아까 조각을 얻었으니까 그걸 어딘가에 맞춰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아까 아그럼그 그 옆방인가 보려고 그쵸 그 그림같이 생긴 네. 그곳에 그 조각을 넣는 이거는... 네. 것이 그쵸? 올라 나라 올라 올라 어... 올라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어떻게 내려가 돼? 아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 어? 여기 어떤 거같아 네. 그렇죠 여기 어떤 거 같죠? 네 <웃음> <웃음> 어? 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저 위에 문. 문이도 일어나죠. 저 위에 문. 아, 아직 아안 열리네요. 하나 거. 남았대. 아 조각이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나머지 조각이 있을까요? 거기일까요? 거기를 가볼까요? 오? 오. 오. 와. 아 좋네요, 좋네요. 네, 다시. 다시 가서. 그냥 떨어질 걸그랬네요아 거기요. 저희에게 빠른 통로가 있었는데요. 진 조각을 얻었고요. 이게 진짜 미로같이 되어있겠네요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참겠어요. 아네세이버 세이버가 뭐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가 하나가 더 남았네요. 하나더 남았네? 기념으로 세이버 한 번. 아 네. <웃음> 하나 넣을 때마다 저희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한 조각을 더 찾으면 되겠네요. 한 조각은 여기 있어요. 있을까요? 저희 열쇠를 얻었잖아요, 여기. 아, 네네네. 아, 여기 이 안에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 밑에 방에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아, 여기 있겠네요. 우와! 와! 너무 좋아. 어, 저기 그림이 있네요, 하필. 아, 나옵니다! 아. 네. 말이 안 돼요. 와, 이 친구 운동, 스쿼트 타고 있어요. 스쿼트 하고 있어요. 와... 뭐야? 감옥에 들어가시는 거. 지금 감옥 없을 거예요. 아, 지금 감옥 없어요? 아, 오, 아! 진짜네? 와 본인이 놀라시네요. 본인이 하고 본인이 놀라시는데. 네. 어쨌든 네. 아! 받았습니다. 좋아요. 뭐 시작하는 거 아닐까? 우와! 어, 와. 아 거짓말 바로 변합니다. 타쿠로 무사했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어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짓... <웃음> 혼자 일인극 하시는 거야. 그래. 타쿠로가 동료가 되었다. 아니 진짜 살아있네? 타쿠로 상태요? 상태. 어, 정상 HB 1입니다. 뭐 서로 피차 도움이 안 되는. 자. 아 이제 다 얻었으니까. 네, 다시 공을 맞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1의, 1의 정상. 다음 데이브! 아, 핫쿨로 세이브. 자, 세이브 못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취소하고 바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야. 핫쿨로 헤어 컬러가 비슷하네요, 세상. 안돼, 뭐해? 어디? <웃음> 아, 가와의 대화를 하고 계시군요 오 데이트하고 요아 네, 그러세요 네. 비 맞는 걸 좋아하는 분이요. 아, 그, 그 내역 오오오 국 일단 데리고 밖으로 나오시는 편이시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집을 좋아해가지고 아, 비 오는 날그지네 I can see why Mr. Tangerine is 결도 모을 된다 Because he is 우리가 Eddieable 뭔지 모르겠지만 What What mean e d i b l e m i n y e she is t a n e r Yeah. 문열어요 됐습니다. i r e a b l e i r Yummy, yummy. Mr. Tangible is hindering. Hindering is yummy. So yummy. Oh, yummy. 어! 오! 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가 <웃음> 나는 좀 거리로 나왔다. 괴물은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그렇군요. 와, 엄청나게 커다란 집. 지... 와,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친구들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체다. 우후. 어? 저그 사람은 아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다 좋아네 아아 아오니 네 이제 마무리군요 네어길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굴러가주세요 나간 일 보세요 굴러가주세요 네 길림은 네 굴러가 아 굴러가세요 맞아썩 <웃음> <써> 굴러가세요 네네 <웃음> 아, 네, 그래서 네어 오늘 네, 엔딩을 봤습니다 네, 아오니 공포게임 아오니 오늘 귤님과 함께 엔딩을 보았습니다. 예! 네. 어, 설명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클리어 시간 1시간 20분 27초! 네! 와우!